안녕하세요.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믹솔리디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. 믹솔리디안은 5도 7 코드로 불안전한 소리로서 1도의 안정된 코드로 가기 전에 사용되는 코드입니다. 음악은 긴장과 이완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지는데요. 그 중에 대표적 불안정한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메이저 스케일에서 얻어지는 오드 세븐 믹소리디안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C 믹소리디안부터 찾아볼까요? 믹소리디안은 f 의 오드 세븐 되겠죠? 그럼 F 스케일을 5도부터 하면 그것이 바로 믹솔리디안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C 믹솔리디안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. F 스케일 C 믹솔리디안 자, 이번에는 F 믹소리디안을 찾아보겠습니다. F 믹소리디안은 B프렛에서 왔겠죠? B프렛 그러면 오드부터 연주하겠습니다. F 믹소리디안 생각보다 쉽죠? 자, 이번에는 B 프레스 7. B 프레스 7은 E 프레에서 왔겠죠? 그러면 E 프레스 캘을 B 프렛부터 하시면 B 프렛 믹솔리디안 되겠습니다. 갈까요? 믹소리티자 이번에는 e 프레스 세븐 가겠습니다. e 프레스는 A 프레스에서 왔죠. 그러면 A 프레스 케를 모도부터하겠습니다 e 프렛 믹소리티야. 이번에는 8프렛 믹솔리디아 D프렛 스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D프렛 믹솔리디아 F샵 스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샵 m i x o l B m a j 스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B 믹 i 리디안 d i a n E m a j 스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E7 E 믹솔리디안은 A 메이저 스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A 믹솔리디안 D 메이저 스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번에는 D 믹소리디야. G 메이저 스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G 믹소리디안 C 메이저 스케일 하시면 되겠네요. C m i x o l i a F m i y B t m i A 프렌, 믹소리디아. D 프렌, 믹소리디아. D프렌, 믹소리디아. Bixolidia p i x E. m i x o A b i 리디아 d i T b 이믹서리